왔다 왔다 왔다. 왔다 장보리중단중단 인신 올라간다. 인신 올라간다. 저거 양양. 군내 군내 군내 뭐야?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적군의 파괴 공이니다 공지 좀 맡아. 전방 갈게요. 나 쟤에 다뛰아나 갔다 따라와라 아, 데 21킬이고 아직 못겠다어큰 없다 우리 큰 없어요 큰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박스 하나? 나을 잡았고 나이사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 <웃음> 오빠야, 빙하야, 빙하야, 빙하야, 빙가야 빙하야, 빙하야, 빙하야, 빙하야, 빙하야, 빙하야, 빙하야, 빙하야, 빙하야, 빙하야, 하하야야야야 뭐야 u n i o r 아, j 아, 님와 지훈이 형 아, 군이패배하였 아, 니다 까비 아, j 딱 깔끔하게 찍어야겠다 어? 그 무풍이 n i 아, 직도 못했다 근데 아, j 아, j u n i 아, 아, 클라 많지 않아요? 라에 많아 봤자둘셋인데 클라 아, 올라온다 클라 올라온다 리덕션, 리덕션 다리반 어우, 잠깐 눈치 차. 침한가 봐. 저희 좀. 저은금어요선 <목소리> 없음. 중차. 중차, 중차. 중차. 오른쪽. 쟤. 설때 <목소리> 하나. 집이라고? 어, 설때 있었다 하나. 패션이 패션 데인티였어. 어, 아, 네. 아, 오케이. 날씨 안녕. <목소리> 어 근데 엘비 형님이랑 다지 형님 말 편하게 하시죠? 지금저 이제 형, 형님 아 가입하셨는데 편하게 하셔야죠 어깨 편하게 오고 편하게, 편하게 해주세요 말 편하게 할게 아저저저저 대발 싸게 설포가 나어 찬물 우리 그 저기 저 시승자분인데? 큰 데로 온다 어? 이핏 뭐야? 힘들어, 힘들어. 기둥은 다 기둥 둘 이상. 큰눈 배트. 와 한. 설 그래 나두지. 나도 아, <웃음> 듣고 보니까 <웃음> 그럴싸하네. 어 근데 형 지늦게라도 알았다는 게. 어허 좋았다 나 아, 어허 잡았네 오케요 큰은 초반에는 안 많았던 것 같은데 아, 네, 오케이, 이거 빠른거 조심 큰 빠르다 이거 어 이거 크나 핀까지 까지 빨라요 빨라요 하나. 박에 포가나 핀 하나 박에포가 하나 오 박스 포가나 끝날 나왔다 갑방 하나 더 okay, 가뿔, 갑박 갑박 아, 갑박 있습니다 오, 오. 어 잠깐만. 저2층자 빼셔 대행님. 중차. 중차. 중차. 언덕, 언덕, 언덕, 언덕. 언덕. 언 언덕. 언 언덕. 언덕. 중차 언덕. 다덕언언 누가 스모드 하는 거? 음. 재현형인 이거 같은데. 가 재현형들 폭폭 쳐야 돼. 쳐야 돼. 네? 그, 그, 그, 네. 아, 아. 아. 재현이형 이방이 없지 않아요? 미션 실패. 재현이 잠깐 잠깐 내릴게요, 그러면. 저 소, 소리 들려 갖고. 아. 아, 핑 빠르다 이거. 띵거 조심. 응, 빙나나나 핑. 핑또 나온다. 진차진차 차! 저 하나 다리반이야 힘차! 힘차!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히나요 플이 없어요 플라이 없어요 적배 하나 적배 하나 킬달러 적배 보고, 아 여행도! 여배뽀로여배뽀로 쓰나! 어! 반반 반! 뽀로 쓰나 반! 피 10일 다 저 빼라. 둘아. 노노노. 저배저배라저 자격 증판중차중차나스 중차디. 나이스 진짜 지훈형 아님? 북켄 거? <웃음> 아지지 오케이, 오케이. 나. 어, 어저거 p s g 같던데 W A 2천 맞다. 와 기둥핀 갈침 갈침 갈침. 갈침 하나, 어, 진짜 빠르다 어로 안시켰다 이거 뭐아 이거 단층 가봤자리덕션 단층 2층 단층 이층 단층 이핑 하나 핑 하나 층 단층 2층이나 단층 이 나갔다 나왔다 잠깐 나왔어요 2층 폭 하나 폭두게 2층 하나 잡았고 하나 더 언덕 하나 더 지금 박스안 보이는데 울이나 단층 가는 거 같은데요. 언더박스. 울. 언더박스. 오물이 떠물이 물있다몇메하나몇뚜하나 어, 어. 지하박스. 지하박스 어, 아, 먹는. 이거 차. 지하 지하 있고, 지하 있고, 완전 지하 있고. 박스 박스 박스 박스. 아. 우리 픽 지원하고. 자, 지금부터 시작이죠 오케이. 와너 오늘 뭔가 더 어깨 많이 쓰는 것같아 어깨 왜 이렇게 피곤하지? 어깨! Okay. 어깨! Okay. 너 오늘 생서가 중폭 두개 낮게 폭 하나. 내형이 오늘 한잔 했나? 들어왔어요, 어, 어, 들어왔어요. 오, 들어왔어요. 뭐. 항상 하지 항상 취해 있지 <웃음> 어허 <웃음> 오늘 한... 두병 텐션인데 살짝? <웃음> 저, 정확하지? 오케이 아, 돌돌. 소란도, 쿠란도, 쿠란도, 쿠아도 잠깐만, 잠 흔들, 흔들. 지하,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아 잠깐만, 반반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지하 지하 지하 지하 지하 잠깐만, 하깐지잠지지 잠깐만, 잠 큰이였어요 아까반이아 어, 어, 어. 씨아, 씨아, 씨아, 씨아, 씨아, 씨아, 씨아, 씨아, 씨아, 씨아, 씨아, 씨아, 아 패스 늦어요 저기 중목, 오케이 나이스 중목소에, 중목소에. 덕빙, 오 이제. 패스가 꽤 많이 늦는데? 언더 어, 어, 이거... 연막이다 언더 연막이어중비 나온다 중빙 죄송, 죄송, 죄송, 죄송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중났다 중났다 어, 아이고 죄송해요 아착착 데스 이인티 데인티 오케이 확인 이거 작잡패 갔음 왔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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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블리님 만났어요 패스 없습니다 커커커 와우 리 큰질러슨 큰적큰적 이거 중흥가 없이 나오는데 큰적패스 하나 잡았고 어어어 반이었어 반이었어 또어아 뭐야 유준이 아, 어머머머머머어머 아이고 유준님 팽갈 감사합니다 아, 패나 패나 팽 나가요 네 차비 한개 깠어요 작게 작업 내가 할게요 이번에 패스 빠를지도? 어, 어, 어. 어이구 패스가 없는데 초반에 네, 초반에 작게 하나. 뒤에서 작게 팽 하나 더 어, 작게 팽 하나 더어형 중혼자대다 큰감 패스 있다 나. 패스 하나 있다 살려줘. 여, 셰프 형. 바이바이. 무서워. 왔다 왔다 왔다. 왔다 장보리. 중단 중단. 이십 원 나간다 이십 원 나간다. 저거 양념. 중넷 중넷 중넷. s p e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뭔데, 뭔데? 나이스. 유안 맞는다 하은 호호 연습하 왔나. 고 연습 몸이 다르나니까 어... 잘 맞네. 다음부터 한 2km 아한 10km 걷고 와야겠다. 아 어, 좋다.